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김영피보험자로부터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고버2 0 1 4나50197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2. E, 보험금지급 청구권 전부에 관한 판단 쟁점 망인이 이사건 보험계약 중 자동차 상해의 담보 내용을 적용하는 전제가 되는 피보험자인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가 김영피보험자인 C로부터 이사건 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직접 승낙을 받았다거나 C로부터 승낙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았는데 이를 C의 직접 승낙과 동일하게 볼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C로부터 이사건 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직접 승낙을 받은 사람은 E였고 망인은 E로부터 전전양도된 후이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E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도 아니며 이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씨가 도난 신고 및 형사 고소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이후의 전전 양도는 씨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망인이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상해담보에 적용해 있어서 망인이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지급 거절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